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상살에 갇히는 그런 형국이지 네, 욕심이 화를 불렀다 이러시는 어. 말이야 자꾸 금전으로 완전 숨통이 막혀라 답답하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돈 있던 돈도 지금 다 뺏기는 그런 형국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조자게 의욕을 받고 있어요 서한 씨는 몰랐을까요? 모르긴 개풀이 아, 모르냐? 사람의 욕심 이 끝이 없는 거지 장수 씨 혹시 감옥에 갈 일은 없겠지?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보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궁합을 한번 가져왔어요. 네네. 네, 한번 봐주세요. 나웃습니다 네. 나라 저는데이 사주를 둘러를 보니 둘이 어떻게 사느냐 그런다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낙동과 오리가 되는 신세가 분명하시니, 한심하게 그지 없고, 답답하게 그지 없으시다 그러신다. 여러 개 이렇게 뭘 많이 돌려놓은 지금 상항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보니까 종이가 이렇게 종이 사주가 빙빙 막 돌았어. 잘 나갔던 사람처럼 보여져요. 근데 올해 수에 이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관제수도 비치고, 구설도 따르라는 형국이 분명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만인들한테, 어, 질타를 받고, 쓴소리 좀 들어야 돼. 본인이 뭔가 해서 그런가요? 뭔가 연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아라천대주가 실수하니 실수를 했다.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네, 올해 수가 이 사람이 한 살에 갇히는 그런 형국이지.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네. 남자가 안 좋다는 거지 올해 여자는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같이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시니까 아, 이 부부가 진실된 모습은 있을까요? 진실성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금전이 다 나가는 것처럼 보여져 지금 금전으로 완전 네. 숨통이 막혀라 답답하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 올해 이 사람 생일 전달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도 안 좋지만 10월, 11월, 12월, 1월이 이 사람한테는 그때 뭔가 결정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요 지금 남자가 자기는 뭔가 좀 억울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 욕나오려 그러는데 진실성이 개풀이 진실성이냐아 <웃음> 그래요? 이 사람 자체가 원래 좀 그런 사람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교단체 보면 끌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옥대가리라고 봐야지 이 사람들 일정이면 좀 어때요? 우리 안도 멈췄는데 완전 공든탑이 무너지는 형국이래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대. 욕심이 화를 불렀다 이러시는 어... 말이야 자꾸. 이 사람이 복귀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요. 방송에 나오더라도 온 네. 사람 옹호해 줄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음. 아. 이거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고 자꾸 할머니가 그러죠 여자분의 지금 딱 신정이나 어. 상태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불안하고 do? 아주 그냥 떨고 있지 다리 오. 뻗고 지금 잘 수가 없고 뭔가 이제 이게 걸리게 되면 네. 돈 있던 돈도 지금 다 뺏기는 그런 형국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아. 뭐 있는... 투자했어요 우리는 투자하면 절대 천원 없어도 안돼아 진짜. 음. 알겠습니다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죠 빨리 더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네 남자분은 가수 임창정씨예요 음 그리고 여자분은 서하연이라고 음. 선생님 말씀대로 뭐 연예인은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에 휘말렸어요 조작에 의혹을 네. 받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진실성이 <웃음> 없는 거 같은데 아 진짜 네. 자기가 어. 주도를 하고 사람들 끌고 오고 네. 그렇게 한거같보여줘요 제가 볼때 제가 동상희몽이라는 <웃음> 방송을 봤는데 네네. 음... 서하연 씨가 철저게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네네. 서하연 씨는 몰랐을 거예요. 몰르긴개풀이모르냐 아까도 <웃음> 할머니가 욕을 <웃음> 아가지를 했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한 거야. <웃음> 아 진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지. 다른 걸 벌리면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많이 못했던 것 같아. 어, 지금 인천에 행사가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대요. 이 사람이 과연 그럼 앞으로 활동을 못하는 건지. 저도 힘들 것같이 보여져요. <웃음> <웃음> 보여줘요.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구태도될 수도 없고요. 이건 멀리 와버렸고. 그럼 그냥 자숙밖에 없나요? 자숙해야지 금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만 당한 게아니야 지금 많이 당한 거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죄 어떻게 받을 거야? 장혜씨 혹시 감옥에 갈 일은 어떻게 했지?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오면 2, 3년. 잘 해결하셨으면 을 좋겠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사죄를 좀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